뒷붐이 크다고 이렇게 줄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운전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손이 앞으로 안가요 항상 양복을할 때에 뒷은좀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줄이더라도 어느 정도만 여기에서한 1.5cm 정도 만 줄일겁니다 더 많이 여기까지 줄여버리면 옷이 불편해서 나이가 못 있습니다 그 점을 항상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 허리선 그리고 이 상동도 좀 줄일건데 상동은 이쪽에서 안쪽에서 지금 줄일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작업하면서 보면 되고요. 네, 단추를 풀었을 때 양복은 이 정도 이렇게 벌어져야 정상입니다. 지금 안 고쳐서 그렇지 고쳐놓으면 이 정도 벌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잠그면은 땡기면서하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데는 뭐 신경 쓸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만 주의하시면. 예, 그, 상항이 암홀 재단을 할 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이 암흘 재다이 지금 이 핀을 이렇게 꽂아 놓은 것이 이만큼 줄인다고 이렇게 꽂아 놓은 것이 이만큼 줄일 거라고 꽂아 놓은 건데 이만큼 지금 줄일 거거든요 이렇게 줄일 건데 여기가 지금 너무 커가지고 아무리 너무 커가지고 약간 찝었습니다 원래는 이 찝으면 안 돼요 여기를 타가지고 이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줄여야만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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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돌아가는 선이 암홀선이 이게 돌아가야만 어깨가 채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대로 돌아가야만 근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대로 갈거고요 여기에서 이동선에서 소매 이동선이 게 표시해놨잖아요. 나중에 소에 재단할때도 여기다 맞춰서 재단할겁니다. 이동선하고 이렇게 했을때 이 선이 이 선하고 암홀에서 소매에서 암홀 돌아가는 선이 이 선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 곡선이 조금만 틀어져도 소매가 제대로 안 달립니다. 그러니까 소매 이동선하고 이동선하고 이동선이 여기 있잖아요. 소매 이동선이 이동선에 다 맞춰서 곡선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하고 소매 나중에 재단할 때 선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대로 그려놨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점은 이 선하고 여기에서 곡선만 제대로 맞춰주면요 몸판 곡선하고 소매 재단할때 이 곡선하고만 제대로 맞춰주면은 소매가 제대로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곡선이 조금 안나오기 때문에 조금 쳐주겠습니다. 그래야 나온 드가 제대로 나오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치는데 두개가 지금 한번에 풍정을 넣고 잘라 않게 잘안 잘라지잖아요. 그런 경우는 하나씩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거에요 지금 뒤품도 크기 때문에 뒤품도 지금 쳐내 주는 겁니다 몸판은 제단 했구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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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이쪽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찍어넣지 움직이지 말라고. 이게 이렇게 남으면 절대 안됩니다. 이렇게 밑에서 밑가시가 받쳐줘야만 이렇게 딱 펴지는 거예요 아무리 다려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돼있으면 이게 항상 핀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끔 이렇게 찔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단했을 때는 미싱으로 한번 박아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번 박아왔잖아요, 지금. 움직이지 못하게끔 미싱으로 한번 이렇게 박아왔습니다. 가 지금 보면 크잖아요, 지금. 오라를 맞춰서 잘라주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봤을 때요 여유를 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커요 지금 이렇게 <웃음> 뒤집었을 때. 아무리 테이프를 붙일 거예요. 붙이기 전에 타이즈를 지금 두꺼운 걸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안 잘라졌잖아요. 이걸 싹 다듬어 주는데, 암홀 테이프라는 거예요. 이쪽에는 안 늘어나고, 이쪽에는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지금 암무테이프 쳐져 있는데요. 이런 걸 밀고 가면 안 됩니다. 이런 걸위에서 눌러야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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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를 달잖아요. 거기가 찌글찌글 합니다. 탁하시 들어가는 것처럼 이 아무테프를 이 붙여주는 이유는 소매를 달면서 몸판에 파카랑이어가지말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반으로 하기 때문에 오바로콜을 쳐가지고 오바로콜을 쳐서 한번 이렇게 박아줘야 되겠죠. 그래 가지고 몸판을 박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박아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은오바로크치라 가지고요. 한번 박은 다음에 이렇게 박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된거죠. 지금. 그러면 이제 소매를 달려면암무리 몇인치나 나가는가를 봐야 되겠잖아요. 그 암무을 소매에다 맞추려면은 1 2인치가 조금 안됩니다. 12인치 잡고요. 이렇게 보면, 12인치. 14분의 3입니다. 14분의 3. 아무리아무리 14분의 3. 항상 하다 보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적어놓은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매를 재단하면 됩니다. 지금 손매통이6인치예요 6인치 에서 소매통을 조금 들겠습니다. 요즘은 소매통을 소매부리를한 5인치 반 정도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줄일 때게 밑에는 줄일 때게 이렇게 가면서 위쪽에는 손을 대지 말고요. 이렇게 잘라다고니다 짧게.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몸판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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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놓고 여기 비장을 지금 2 줄일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대로 지금 빼내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려가지고 같이 자르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 돼요. 시즈 포함된 거면 되지만. 이렇게 그려가지고 잘라낼 건데요 같이 잘라내야 되겠잖아요 근데 여기, 여기 선생님은 교통사고로 손을 좀 다쳤어요 그래서 오른팔을 조금 적게 할 겁니다 우측팔을 지금 이렇게 그려서 지금 위에다 놨거든요 그럼 똑같이 잘라내면 되겠죠 똑같이 두개를 팔이 정상인 사람은. 근데, 잘라낼 때, 원래 그린 선은 지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곡선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이, 암홀 밑에 곡선이 나와줘야만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쳐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면서, 이 위치에서, 원래 그린 선에서 좀더 들어가게. 그래고 곡선을 만들게 지금 곡선이 들어갔죠 이렇게 그럼. 그리고 이제 앞머리 선이잖아요 개다량이 그 밑에 이 선이 동그랗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 그린 선보다도 그 안쪽으로 따내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몸판에서 재단을 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박음선이고, 여기까지는 이 선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 선이, 이렇게 해서 이 박음선하고 이렇게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차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정도 가지고도 굉장히 옷이, 섬매가 제대로 안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됩니다. 조금 파주겠습니다. 소매가 놓이고 안놓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죠? 여기 화살표가 여기가 있으니까. 화살표에서 이렇게 놨을 때. 이게 정확하게 떨어져야 됩니다. 이 선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떨어져야 돼요. 근데 가 조금 지금 남잖아요, 지금. 조금 더 쳐주겠습니다. 여기가 정확하게 안 맞으면은 소매가 아무리 잘 달아도 웁니다 이제 곡선이 지금 정확하게 떨어졌잖아요. 이 소매 닿으면은 소매가 정확하게 앞파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 됐는데, 우오를잘려내야 되는데, 바가 많이 나오면 안에서 채입니다. 소매산을 표시해야 되겠죠? 겹 많이 넣어주는거죠. 여기는 넣을 수 있는데만큼 다넣으요 겹치지 않을 정도 주야되 사이벌를 지나면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데거든요. 겹치지 않을 정도로. 겹쳐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캡처즈드가만 안 됩니다. 지금 요 정도면 잘 잡힌 거죠, 지금. 약간이 어, 괜찮습니다. 좀. 소매를 만들어 놨으면, 한번 핀으로, 한 번, 이렇게 해서,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아, 여기가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해서, 소매 사입은 나중에 헤드 닿을 때를 생각해서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래서 달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소매 이동선이 있는 내쪽 있는 쪽여기를 이제 맞춰서 올라가는 거죠. 이동선이 지금 여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동선이 이동선하고 소매하고 이렇게 맞춥니다. 그러면 소매 돌아가는 선하고 공판 돌아가는 선하고 똑같이 재단했기 때문에 얘가 딱 맞겠죠. 돌아가는 선이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들었을 때정확히 맞습니다. 약간 좀 맞는 것도 같은데 여기는 학한행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학한행이 절대 들어가면 안되고요. 이 나머지는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 남잖아요. 이쪽은 더 남고 이걸 안, 3회를 박으면서 싹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기판도 한번 봐봐야 되겠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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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니까 잘 살렸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은 지잘 살렸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건 그대로 다르면 됩니다 소매를 이렇게 봐도 여기가 이렇게 봐도 잘 살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돌아가는 선을 맞춰주니까 이게 곡선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놀람> 소매가 클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약간 접어 넣어줘도 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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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가 넣어놓은 데까지 좀 넣어주겠습니다. 이 정도는 박하게 넣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섬유가 되잘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노루알 들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딱 넣어주면서 박으면 됩니다. 겹치면 안 되겠죠. 요러 말에 살짝살짝 움직여주면 좋습니다. 제재인 것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재 보면 은 이게 좀 크잖아요. 이렇게. 이건 이쪽에서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어주면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어주면은 소매가 잘 떨어지는 것인데. 거의 맞아 버렸죠 지금 똑같이. 는 그대로, 그대로 둥그렇게 지금 가면 됩니다. 지금 이쪽에 소매가 약간 큰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박아주겠습니다. 곡선을 그대로 돌려지 자연스럽게 잘 돌려줘야 됩니다. 곡선이 지금 이렇게 잘 돌아갔잖아요. 약간 밀린 듯 한데, 그래서 한번 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잘 떨어졌죠? 그럼 나 반대편으로 겠습니다 같은 손이 이동선이니까 같이 맞춰줘야 되겠죠, 이동선은 여기가 이동선입니다. 거가 놓고요. 이거는 파카링이 들어가도 안 되고 안 들어가도 안 되고 정확히 그대로 똑같이 떨어져야 된다고 했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맡겠습니다. 큰에 좀 간이 조금씩 줘도 됩니다. 근데 약간 크나요? 약간 큰데 여기는 그냥 받겠습니다. 여기 맞죠? 지금 손에 사이 근데 아까 저쪽에 접어 잃었었는데 이쪽은 또맞네요 저쪽에도 그냥 켜서 박어도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박았으니까 그냥 가면 됩니다 그래서 박은 거니까 끝까지 박을 때는요 제가 지금 곡선을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를 여기는 좀 정확하게 박아줘야 됩니다 여기서 돌아가는 선을 이 있잖아요 그 <웃음> 이렇게 맞춰서 이 나온도를 정확하게 박아줘야지 조금만 틀어주면은 나중에 다리미질할 때 우리가 곡선이 안 나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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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쉬다보면서 미리서 거기를 한전히 잘라놓은 거예요. 동그랗게 복선을 맞춰놓은 거예요.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여기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천천히 이 반대편이죠. 이거는 이제 반대로 밀어 넣어주면서 밑에쯤 빼주면서 밀어 넣어주면서 빼주면서 여기까지 와야 되겠죠. 여기까지. 잘 만져줘야 되는데 키가 딱 잡히면 꽉 눌러져야 돼요. 고습니다 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딱잘 나와야 됩니다. 괜찮죠? 딱 다려주면 곡선이 이렇게 딱잘 나와야 되는데 곡선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스케치가 지금 떠졌잖아요.